자, 말들 해보시죠. 아아아 어우 시끄러.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아, 이제 올해로 16살 되고 중3입니다 성별은 여자고 솔로 경력이 16년이네요 제 여성분이시고 목소리가 살짝 담배를한 16년 살았는데 26년 정도 피신 것 같은 목소리긴 한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저는 올해 15살이 된 여자 이나입니다 저는 올해로 15살 됐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솔로 했어요 이거 좀 오늘 몰입이 돼야 되니까 각자 캐릭터를 성별에 맞게 가주세요 그리고 죽기 싫으면 그 팔랑님은 남자 캐릭터로 바꿔주세요 빠빠빠빠 <웃음> <웃음> 이제 에랑겔로 가가지고 뭐할 거냐면은 님들 다 저기잖아요. 전미들이잖아요 에랑겔에 학교가 있잖아요. 네. 예. 학교에 가가지고 직접 현실적으로 좀 감정이입을 해서 이제 제가 여자 역할을 할 테니까 네? 아, 아 네. 알겠다 어 이제 와. 저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좀 고백을 하는 이제 이나님은 제가 남자친구 역을 해주는 거죠 네? 아 근데 이거 지금 스쿨에 많이 갈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한번 내려 봅시다 그래서그 수영장 비인가 거기에서 존버 탄뒤 사람 다 나간 다음에 근데 그럼? 그러면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중학생은 가오로 삼는 데공 아. 못하니까 가오라도 있어야지 공부 <웃음> <웃음> 못하면 가오가 있어면더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렇게 딱 공부 부분에 모범생들과 가오 부분에모험생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요즘 중민이들 생각보다 정신 이상한 애들이 많네 이거. 자, 자, 개정님 자, 콘텐츠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소신발언입니다. 개정님 유해매체요 이거. 오늘 <웃음>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를 못 <웃음> 하는 줄. 님님님뭐 사람 좋아한 적은 있죠. 아 있죠. 어? 여자 좋아한 적이 있었지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2번님이랑 상황극을 할때 제가 남자를 연기할게요. <웃음> 일단은 다저 따라오세요. 자김계정 스쿨에 오신 우리 초등학교 재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아이. 지각생 지각생 제가 지각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어 지금 오신 분 가방 얼른 내려놓으시고 수업 준비하세요. 하나 아, 둘. 네. 뭘고있 <목소리> 얼마 처먹으면돼 있어. <목소리> <웃음> 자, 그러면은 우리 야, 뭐 야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로, 2 번님이랑 제가 상한거할 테니까, 이제 두 분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 오. 와, 개정이다. 와, 어쩌고, 어쩌고. 와, 아, 그래. 2번이 우리, 어, 자리에 있나? 아, 여기 앉아. 아, 그래. 아, 안녕. 내 이름은 개정이라고 해. 아, 내 이름은 2번이라고 해. 어, 반갑다. 응. 어, 너 귀엽게 생겼다. 되게. 진짜 너무 개인같은데요. 혹시 여자 목소리 왜들으실수 <웃음> 있으신가? 아니, 님이 남자 좋아한다며요. 네, <웃음> 그럼 왜 차였냐고 말을 하라고. 아, 왜 목소리인지 네. 말을 하라고. 어. 어. 아! 이게 진짜 베일을 쌓인 놈이네 아 그러면은 저기 4번님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갑니다 자 2번님은 저희 구석에 찌그러져 계시고 3번님이 이제 우리 둘잘 봐주면서 네, 해주면 될것 같아요 처음 만난 상황 근데 4번이 어? 소녀인 김계정을 보고 이제 첫눈에 반해버린 상황 안녕 반갑다 어 혹시 이 옆자리 앉아도 되니? 그래 앉아 그래 고마워 넌 이름이 뭐니? 나는 금치라고 해어 반갑다 네 왜 말을 못 이어나가? 안녕 어? 안녕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너 바보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우 나 다른 자리에 앉을래 미안 자 그러면 이제 <웃음> 여기서 3번님 4번의 잘못된 행동은 무엇이 있었는가? 대화를 이끌어나가지 못해요. 이거 봐, 저... 확실히 딱. 어? 이거는 어. 어? 남자 좋아하는 2번이 봐도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 그럼 다시 갑시다. Take Two! Take Two! 이번에 제대로 해봅시다. 아, 어, 들을 때마다 소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개정민 목소리 어떡해 뭐한거 뭐, 뭐 하는 것 같다고? 소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자자자. 자, 자. <웃음> 오늘은 그 다음날이야. 이렇게 좀 어색하게 헤어진 뒤 다음날. 어 오랜만에 왔는데 자리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이 친구 옆에 앉아야겠다 속마음임 <웃음> 자네 혹시 연필이 있네. 어? 연필? 음, 잠깐만 차차차 어나 샤프 밖에 없는데? 혹시 그러면 샤프 좀 빌려줄 수있니자 샤프 빌려줄게 대신 샤프심은 통당 이제 500원에 어 제가 이제 빌려주면 한두개 정도 사용할 테니까 이따가 끝나고 150원 정도 나한테 주면 돼 알겠지? 아우 그냥 <웃음> 답답한 놈아! <웃음> 자, 선부님 <3분님>, 이번에는 <웃음> 뭐가 문제였어요? 아, 이럴 때는 왜안 주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혹시 200원으로 갚아도 되겠니라고 아? 재력을 어필하셨어야죠. 뭔 소리가 또 미친 소리야! <웃음> <재력>? <웃음> 이럴 때는 처음부터 연필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있었던 얘기를 먼저 회상을 시켜야지 얘는 지금 어정이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어제 웬 정신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근데 또얘 얘가 옆자리에 왔단 말이야? 아 어제는 내가 처음 친구 만나는 거라서 긴장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정신 이상한 이 놈은 아니다라는 걸좀 어필을 했어야 되지 않나 뭔 처음부터 다짜고자 어디 연필 있니? 이, 이, 뭘, 뭐, 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어휘력이 살짝 부족한 것 같잖아, 이러면은. 안 되겠다, 야. 얘, 얘도 문제가 너무 많다. 예 3번님, 3번님 먼저 합시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아, 저 정신 이상한 놈들한테 판단시키는 거 맞냐고, 이거. 아, 진짜. 자, 예, 제대로 합니다. 아, 야, 야, 살리지 마라, 말아, 살리지 알아봐 자,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3번님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어, 복통을 호소하면서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놀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무슨일이야? 괜 아, 아, 아, 나잠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가 아, 아, 아, 아, 아..아..아 아, 아, 나 변비인거 어떻게 알았지? 아잠깐아 너무 창피해! 안녕! <웃음> 내가 업어서 화장실로 데려다시니까? <웃음> <웃음> 그만! 그만! 아니, 살려.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바보 네. 두 사람이 생각하는 산부님의 문제는? 아, 일단 부끄러운. 남자 입장에서는 똥 싸우는 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중국. 부끄러운 거 얘기하는 거 맞아! 정확하게 아, 그겁니다 이 친구는 네. 나흘째 변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거를 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는 장 트러블을 존중해주지 못했다 자 그투 한번 다시 가봅시다. 자, 좀 인싸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후후. 우 자신심 없다고. 유후. 유후. 어, 개쩌나. 정말 활발해 보인다. 오늘 기쁜 일이 있었니? 어, 오늘 왜냐면은 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현질했는데 엄마한테 들키지 않았거든. <웃음> 아, 정말 효자적인 행동이야. 역시 멋있어, 개쩌나. <웃음> 어, 어, 그 3번 너도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아, 마, 맞아. 어떻게 알았어. 혹시 너도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즐겨서 하니? 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니가 하는거 왜 유명한거 아닐까?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들어본적이 없다고? 이런! 이 아줌마가 어디서 게임 좋아한다고 하지마! 이건 간첩이야! 잠깐만 <웃음> <웃음> 야야야야 야, 야, <웃음>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진짜 간첩 아니야 이거? 아, 근데 계정님 저도 잘 몰라요 아, 크레이지 아이드야 얘도 간첩이네! 와아악! 간첩이 아니야 너도 간첩이잖아! 야 어떻게 그 아래 모를 수가 있어? <웃음> 그거요. 형도 살려줘 형도 사려줘넌 <웃음> 싫어 넌 왠지 만지기 싫어 <웃음> 넌좀 그래 크아뭐했줄이 그래. 그그 아... 말이죠? 크레이지 아케이드 네. 크레이지 아... 아케이드 뭐하는 게임이에요? 그 물풍선 던지는 게임 몰라요? 다오 배치가 물풍선 던지는 게임? 대충 알것 같아요 우와. 다오 배치 카트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 내가 크아 한창 하던 때가 7살이었거든요? 그럼 님들 몇 살이었지? 저가 어떻게 하세요? 그때 2002년 아... 아... 저희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님들 몇 살이라고요? 네. <웃음> 깨나지도았다 아,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웃음> 그러면 은 방금 전에 2번 자 2번, 4번이 생각하는 방금 3번의 행동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었나? 원래 현질했다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게 핀트가 아니지 게임을 같이 하자고 말을 걸었어야 아, 알겠어 내려를 총안 내려 이런 자 그러면은 자 4번은 내가 봤을 때좀 이상한 것 같고 2번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모른 척하면서 관심을 가지라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에 우리 가서 같이 하자고 했어야지 아 그치 어 음...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 무슨 게임이야? 나 정말 흥미나가 예! 너와 함께 게임을 예! 즐겨보고 싶어 얏호! 예! 이렇게 오... 접근했어야지 아, 관심사 만드 거지. 그럼 네. 아... 역시 결혼하신 분은 달라 그래 그래 네.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하니까 어때요? 네, 이상한 애들한테 비디오백 들어서 살짝 기분이 나쁘고 <웃음> 저도 동감입니다 <웃음> 망했어 <웃음> <웃음> 그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제가 썰 하나 더 풀어볼까요?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해봐 해봐 해봐 저희 그 키리오 그, 어. 장기장이 오고 있어요 어머나 야장기장 오고 있네? 아, 이들 씨 정신이 있는 애들이니 없는 애들이니 자 아, 일단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 다들 모쏠 아니게 될 거잖아요. 오늘 네? 얻은 것들을 토대로 본인만의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만들어서 잘 알아서 잘들 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은 무한 무야호 무야호 와이거 도전 한 사람은 진짜 센스가 똥이다 똥. 야 나는 똥이다 삼창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무한 도전 한 사람.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나는 김계정이다 나는 똥이다 나는 김개정이다 뚜뚜뚜뚜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보고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마저 보고가 주세요 안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 꽉 <웃음>